자 나오지 마세요 앞으로. 나오지 마세요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앞에 좀만 커주세요. 아, 보실게요. 자 옆에 옆에 뒤뒤 조심해요 뒤. 들어오지 마세요. 들어오지 마세요. 빠르게 지나게요. 들어오지 마세요. 여기까지 나와주세요. 나오세요, 나오세요 나오세요. 네. 이쪽. 다나 가게 <목소리도> 돌아세요